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이노센트의 비건 음식들입니다 이노센트라는 브랜드는요 비건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비건 전문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저도 비건 음식은 생수해서 먹어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총 다섯 가지로요 얘는 이노센트 후무스 후무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얘는 먹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이노센트, 펠라페, 베지볼, 비건, 고기만두, 비건, 김치만두 얘는 펠라페입니다 어 펠라페랑 베지볼 같은 경우는 에어프라이어로 한 8분 정도 구웠고요 만두 같은 경우는 전자렌지에 3분 정도 돌렸습니다 제가 이거 에어프라이어 조리할 때 보니까 약간의 향신료 냄새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향신료 있는 음식을 잘못 먹거든요 그래서 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우선은 제일 궁금한 펠라페부터 먹어볼게요 이 펠라페가 여기 음, 이렇게 튀긴 것처럼 되어있지만 갈색인 것 같지만 다시 보면 초록색이 났거든요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겉은 되게 바삭하고 속은 엄청 촉촉해요 근데 속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웃음> 꼭 쓰레기 먹었어야 되는 그런 음식 같아 펠라페가 고기 대신 먹는 겉박소 쪽에 식물성 크로켓이라고 해요. 이 병알콩을 쪄서 다진 후에 양파랑 고수를 넣고 반죽해서 만든 크로켓이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저는 고수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대만 쪽에 여행 가도 고수는 무조건 다 빼달라고 하는데 고수 맛이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입안에 살짝 향신료가 담아두는데 오! 그렇게 세진 않아요. 저 진짜 향신료 못 먹는데 오, 괜찮은데? 진짜 저는 진짜 고수 못 먹는데 고수 못 드시는 분들 은 호불호 없이 되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튀김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맛있지. 음. 여기 음. 음. 고수인가? 고수인가? 근데 생각 외로 진짜 고수 맛이 전혀 안 나요. 어.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먹어볼 거는 비건. 고기만두 저는 김치만두보다 고기만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고기만두부터 먹어볼게요 얘는 전자레인지에 3분정도 돌렸어요 만두 만두 만두 만두 피가 엄청 쫄깃쫄깃하다 음. 왜 네, 쫄깃쫄깃하나 봤더니 쫄깃쫄깃한 그타피오카 전분 있죠 거기에다가 감자전분 섞고 밀가루를 섞어가지고 반죽을 했고요 속에는 얘도 병아리콩이 들어있나? 만두 속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 만두 속을 자세히 보시면은 병아리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파, 양파, 어, 양배추 겉면 등을 넣어서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의 양을 줄인 거야. 오 이거 괜찮다. 근데 병아리콩이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담백하고 저는 이게 고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병아콩에서 약간 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부드러워요, 되게. 고기만두랑 되게 다른, 고기, 진짜, 진짜 고기가 들어간 만두랑 되게 다른 느낌인데, 부드럽고, 어, 맛있는데?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이 먹어도, 고기만두로 느낄 것 같아요. 얘는, 비건 김치만두. 여기 보시면은, 고기만두랑 김치만두가 색깔이 달라요. 약간 김치만두.. 얘가 김치만두인데 여기 보이시나? 약간 얘가 붉을스름하고얘네 이렇게 초록색이야 제가 만두.. 응 음. 얘는 매콤해 되게 매콤해 음. 피가 엄청 쫄깃쫄깃해요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만두보다는 고기만두 고기만 더더 맛있는 것 같아. 음. 배지볼인데요배지볼 아홉 가지 야채와 곡물로 만든 100% 식물성 대체육이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옥수수도 이렇게 콕콕 박힌 걸볼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옥수수도 이렇게 콕콕 박힌 걸 보일 수 있어요. 음. 얘는 펠라페랑 다르게 소게 되게 노랗다. 펠라페는 이렇게 초록색이고, 얘는 노란색. 너무 이쁘다 근다 약간 향신료 향이 좀 나는데 그렇게 거부감 있진 않아요 아 내가 이거 소개를 안해드렸네 얘가 펠라페고 음. 얘는 베지볼 일 고기만두 에이 김치만두 얘는 고기만두 후무스 후무스 얘는 얘가 바로 후무스 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이런 거, 이거 한번 체험단으로 선정돼서, 인스타그램 체험단으로 선정돼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타브랜드걸 근데 얘가 되게 고소하더라고. 먹을 때 보통 어 샌드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샌드위치에 오픈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때 먹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스트 위에 소무스 바르고 그 위에 아보카도를 올려놓거나 샐러드 먹을 때곁들여서 먹어도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되게 고소하고. 얘 같은 경우는 소포장으로 돼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병아리콩이 48%가 들어있어서 고단백 음식이에요. 고단백 음식 그래서 저는 오늘 얘가 튀김류잖아요. 그래서 튀김류니까 그 펠라페나 베지볼에다가 살짝 찍어먹어보려고요. 음. 한번 제가 살짝 찍어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병아리콩 덩어리다. 얘도 병아리콩 들어가있고 완전 고단백일 것 같아요. 고단백. 음! 약간 호수가 상큼해요. 그래서 이 튀김류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음. 음. 진짜 튀김류를 먹으면 딱이야. 진짜 상큼하거든요. 펠라페에도 이렇게 찍어서 베지을보자 펠라페를 먹는 게더 맛있다. 음. 펠라페 약간 먹을 때 약간 향신냄새 나는데 이게 진짜 거품 없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약간 약간 이국적인 맛인데 제가 뭐 여행 온것 같은 그런 기분? 음. 저는 비건 음식이라서 전 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건 음식이라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만두도 진짜 내 취향이야 진짜 쫄깃쫄깃한 게 솔직히 제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입맛이 안맞을 줄 알았는데 만두랑 이 베지벌보다는 펠라펠가 제 입맛이고요 펠라펠 진짜 입맛인데 고수가 들어갔는데왜내 입맛이지? 이게 계속 땡기는 맛이에요 진짜 계속 땡기는 맛이야 네, 오늘은 제가 이노센트의 비건 음식들을 먹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이 펠라페랑, 어, 이노센트의 비건 고기만두가 제 입맛에 이렇게 잘 맞더라고요. 이 만두 같은 경우는 그 만두 피가 감자 전분과 그 타피오카피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쫄깃쫄깃하고요. 그다음에 안에가 되게 부드러워요. 어. 누구 진짜 다른 사람이 이거 비건 음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를 것 같아. 진짜 진짜 거부감 없이 너무 맛있었고요. 그다음 펠라페 같은 경우는 약간 먹을 때음 우리 인도 음식점 가면 그 커리맛 있잖아요. 그 커리 맛이 살짝 나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고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진짜 이건 말해주지 않는 이상 모를 것 같아. 요저 진짜 향신료 못 먹고 고수 못 먹는데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벨지볼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 동그랑땡 그런 느낌 나요. 어. 이게, 그리고 이게 펠라페랑 베지볼 같은 경우는 튀김 음식이잖아요. 튀김 음식 때 불구하고 고기가 들어있지 않고 약간 식물성으로 그러니까 콩이나 야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소화도 잘,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병아리콩에 들어가 있으면 고단백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진짜 저 비곤 요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 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